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투 왔다와서 지는게왔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바깥에 주차를 해 놓으셨을 때는 차량에 눈이 가득 듭니다 이때 와이퍼를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눈이 녹을 때까지 와이퍼를 작동시키시면 안됩니다 예열을 해서 히터로 눈을 녹이 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방지책으로 눈이 오는 날은 와이퍼를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와이퍼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와이퍼를 세워두는 것으로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얼어붙은 채. 작동하는 와이퍼는 고무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이퍼 모터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라스에 얼음을 눈을 녹이고 예열을 하여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와이퍼는 채워두시는 것이 관리상에 좋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